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고민과 염려가 많았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와 이스라엘을 떠나서는 생각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가리키고 살고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신약성서의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은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 다시 말하면 유대교의 근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근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유대교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스라엘과 유대교를 설명한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을 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유대교의 시작인 구약성서를 먼저 설명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꼈습니다. 구약성서는 신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은 인간과 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요 과연 신이 어떤 분이었기에 인간과 만남을 했느냐. 또 인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을 인정했고 받아들이고 그 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러한 답이 구약성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요 구약성서를 단순히 암기를 해서는 그 내용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며칠간 창조했나? 혹은 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혹은 그의 후손들인 이삭, 야곱, 요셉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암기만 해서는 그 의미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서를 이해할 때는 단순 암기의 기본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의미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기 그것을 위해서는 구약성경을 이야기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내러티브라고 하는 그 이야기,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야기는 결국 해석자의 몫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또 삶에 어떻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독자의 이해, 이야기 듣는 사람의 이해를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생각한 것도 있지만 고대 근동의 이야기들을 많이 교류하면서 이해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문화와 역사와 지리를 가지고 함께 이해를 해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자 이제 구약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모세오경인데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라, 가르침이죠.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유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다섯 권은 각각의 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그 내용도 서로가 공감하면서 깊은 의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세 오경인 토라를 이해를 해야 하고 그 토라 속에서 어,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리고 추구하는 이상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먼저는 창세기는 그 구성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궁금한 점 그것을 원역사라고 합니다 역사 이전의 단계에서 이야기되고 이해될 수 있는 내용 그것을 원역사라고 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 이스라엘의 최초에 구성했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창세기에 주된 내용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성립되는 공동체적인 모습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출애굽을한 후에 광야의 여정 광야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또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려고 했으며 그들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었던 먹거리, 옷 그리고 살아있던 것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왕을 중심으로 단일적인 국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스라엘 왕정사입니다. 초대 왕인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통일 왕국으로 이어지는 솔로몬 또 통일 왕국의 시간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나라가 분열되고 끝내는 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포로로 잡히지요그 포로로 잡혀있는 과정과정의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왕정사입니다. 또그 과정에서 왕을 이루고 있는 그 왕정사 속에 어떻게 하면 야회의 나라를 만드느냐,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느냐, 신앙적인 나라를 만드느냐, 모든 사람이 평화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느냐에 대한 내용이 주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그 예언자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예언서에 나와 있죠. 또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것들을 묶어 놓은 것이 문학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시, 이스라엘의 지혜모음, 또 이스라엘의 그 문학적 표현들이 많은 문학작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이 어떻게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해 따른 여러 가지들을 이제 나머지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